잉유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푸나펌 타워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뒤에 지금 남자친구랑 리아랑 지금 노래 배틀 중입니다 <웃음> 자 그리고 위에는 여자친구 리아 여자친구요 안녕하세요 봐요. 안녕하세요 어, 리아야 어디, 어디가 어디 그렇게 좋나요? 안좋아요 너무요 어? 무슨 소리 라는거야 태어리자는거야? <웃음> 정답이야 이제 알아줘서 고마워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은 보이세요? 네 저게 저희가 올라가야 될 타워입니다 아이고, 네 이거 하세요. 타워였어요? 네타워예요아 <웃음> 자, 우리는 보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! 아, 어첫 어, 번째 스테이지는 스피커 모양의 여자친구다 여자친구가 오. 여기 앉아있다 한번 가보자 가요 어, 가자 내가 가자 내 갈등, 내가등내 갈등 내가 오, 스피커 모양이네? 음 자, 1단계는 여자친구 스테이지인가봐 어,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름길 어 재밌는데 뭐 이, 이 정도야 쉽지. 이 정도야 쉽지 보통이잖아. 음, 어이 정도는 두, 나도 왔지. 두 번째 단계는 남자친구가 봐요. 오, 오 남자친구 키 진짜 작더라고. 어 마이크를 뭐? 밟고 올라가네. 어세 가지 중에 어 네가 좋을까? 아 코카콜라는 맛있어. 어 이거다. 빨간색일 것 같아. 어, 어떻게 알았어? 그냥 뭔가 여자친구 색깔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. 으아아아아아 요 엄청 못한다 어떡하면 저렇게 못 당할 수있는가장 마이크를 밟고 흡 <웃음> 됐다 후 <웃음> 얘들아 어디야 니네 <너네> 어디야 나차문인데올려면 하차 몰아난다 니네는 되게 잘하는구나 나 엄청 잘하는데 요메이는 엄청 못하다 그만 놀리라 했다 알았다 그만 놀리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하다 암창 못 안한다 나 떨어지는 거 봤어 창을 었다어 빨리 어? 여자친구 아, 아버님 아 만나고 싶다 빨리 나그 여자친구랑 허락을 해,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로는 허락해달라고 어! 보겠다 어 아버님 아유 제가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, 어, 여자친구가 사귀는걸 허락받으려고 올라왔는데 허락해주. 그럼 저 이거 깨면 허락해주신 거예요? 음, 그래. <웃음> 오케이. 아래 누르고, 위, 옆. 어, 빨라! 오, 진짜 빨라! 오! 뭐? 어어어어어어! <웃음> 어는데 난 너무 잘난다. 어어레어 어. 레몬 데빌이 데몬이다 맞지 레몬 맞아. 데몬 자 가자 엄청 무섭게 생겼지 엄청 무섭게 생겼다. 그러면 제제제 제랑 뽀뽀하면 레몬 맛 나는 거야? <웃음> 왜 뽀뽀를 할 생각하는데? 레몬 맛이 나니까 음너 레몬 좋아해? 아니 그래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 레몬데미 우리 잡못 먹을 수도 있다고 이거 다 오면 한 번에 죽을지도 몰라 오오오오오오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, 무서워 됐다 오! 엄마다 엄마 어머님 여자친구와 사귀는 거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. 왜요? 저 얼굴도 잘생겼고, 어? 꽤 괜찮은데 그래서 안돼 왜요? 우리 딸한테 너무 화분하잖아 <웃음> 딸이위 누군데요? 담요란다 아 뭐?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안돼! 포기하지 말아줘! <웃음> 이미 점 찍어놨단다 아이고 흡! 흡! 흡!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근데? 어떻게 넘어가? 이 상태로? 넘어! 어 너무 어려운데 너무? 고 어, 너무? 어! 어?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? 어, 난 깼다.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알아? 빨리 가면 돼. 흐! 와, 됐다. 어, 남자 친구다. 남자 친구 아니지. 선배, 선배. 선배죠. 음. 그렇죠? 선배, 선배, 선배. 아, 선배. 제 여자 친구를 탐내시는 것 같은데. 제 여자 친구 절대 못 줍니다.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해? <웃음> 아니야 아, 결국 선배... 넘어오게 되어 있어. 으으... 선배가 아무리 잘생겨도 어 여자친구 날 좋아한다고 했다고. 어 선배가 화났어. 악마로 변했다고. 내겐 이네 여자친구는 내가 가져간다. <웃음> <웃음> 싱커를 뭐야? 어 일로 가는 건가? 니가 나처럼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가능했겠지. 어 리아야. 야맨넘 선배가 많이 화가 난거같아 그런 거같아자이 마이크를 넘어 볼까? 그래 뭐냐 아, 조심해 마이크가 조금 무섭네 어 어디가 밟는 데지 모르겠어 와 이거 뭐야? 리아야 너 잘한다 뭐야 이거, 어, 이거 스탭 어, 밟는 어. 거네? 오! 어. 떨어졌다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 거야 됐다 음. 오 리듬 맞춰야돼 이거 음악에 몸을 맡겨야되는군 됐다 리듬에 몸을 맞춰 와 재밌다 근데 이거 푸나뽀 이거 정플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? 맞아요 맵이 이뻐요 맵이 이쁘고 컨셉을 잘 가지고 온거 같아 맞아 화살표도 아, 되게 음. 막 있고 어? 여기 호박이 있어요. 이건또 뭘까요? 이 친구는 처음 보는데 내가 모르는 토나폼 캐릭터들이 많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어쨌든 나는 위티 밖에 몰라 위티 폭탄머리 위티밖에 모르는데 어? 여 사라진다 집중해야겠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. 사라지기 전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. 와 이거 어려운데요? 뭔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너 어디야 도대체 지금 난 너의 위에 있어 아 뭐야 호박이다 <웃음> 어 뭐야 이거 어, 레몬데몬 아니야? 징그러운 표정을 나를 보고 있는데요? 뭔가 되게 잘 만든 느낌이 납니다 흡엡 다리 타고 타타타타 올라가고 앱앱앱앱앱오 긴장되는데 내가 못 깨는 타운이지 없지 간다 뭐야 위에 뭐야 이거 뭔데 축하드립니다 전부 다 깨셨어요 깨졌어요 와 뭐야? 아나나 나 위티 보고 싶었는데 위티는 없네요. 그냥 없다 얌. 아쉽다. 아이들. 어쨌든 클리어했습니다. 어쨌든 제가 장모님하고 어 아버님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던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? 제가 여자친구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밀침 퍽. 아쉽다. 닭 얌. 밀침 밀침. 뭐? 애들아, 나도 들어와줘 미치. 이러지 마, 이러 지 마. 우리 좋아잖아나 나도 같이 놀아줘. 아또 떨어졌어. 너 같이 못생긴 여자친구를 둔 적은 없다. 아, 아... 볼까? 이어는 아... 어디있는지 보자. 와, 우리 엄청 올라갔다. 빨리 나 찾아줘. 나 어딨는데? 어딨는지. 어디 있는데?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안 보이면 계속 떨어져봐.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많이 엄청. 이 깜대 뭐 떨어져야 된다고? 어 나는 거기 근처도 안 가봤어. 아 그래? 어. 음 어디야? 어디 있는데? 우와, 너 아니, 어디서 어디 어디 있는데? 나 여기. 어? <웃음> <웃음> 어 그래. 미호야 너 미쳤다. <웃음> 나한 번도 안 쉬고 했어. 미호야 어떡해? 어? 야 응? 여러분들.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. 미호가 손가락이 다쳐서 그런 거예요. <웃음> 네, 사실 거짓말이고요. 맞아요. 어, 다친 적도 없어요. 그냥 못오 하는 거야. 오 <웃음> 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푸나펌 타워 해봤는데요. 아, 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컨셉이 너무 좋고 아는... 내가 모르는 캐릭터도 많았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 뿅. 좋아요 안녕